무구용도 되고요. 그렇죠. 신수도 되고요. 맞아요. 실수도 있고요. 되는데요. 맞아요. 풀 네. 시간당 그런 음. 거를. 네. 신수는몇 네. 년도 그런 네. 거. 그렇죠. 신... 수학으로 따지자면 실수는 뭐라 그랬어요? 네, 음, 포리시. 신... 그렇죠. 어, 포가 시점? 점? 네. 점? 포가 점? 아니. 그렇지. 4가 선의 개념, 그죠? 점. 어, 점의 개념, 그렇죠. 그래서 시점이라고요, 점, 그죠? 예. 네. 아, 시점이군요. 시점. 시점. 어, 아, 그점이로니까 그죠? 어, 그렇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완료가? 완료, a l r e a d just yet. 그렇죠.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네. 결과는 네. 과거에 펜을 잃어버렸죠. 근데 음. 현재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I lost my pen. 네. 어, I can't I can't find it. 그렇죠. 그렇죠. 두 문장을 할걸한 문장으로 줄여주는 게 결과용법입니다. 네. 이번 딱히 쓰는 기사 보고요. 네. 네. 헤브 로스트. 네. 해즈 Have... 뭐지? 아. 해즈. 어. 곤. Have... 그렇죠 해즈곤 맞아요. 같이 뜨고요. 네. 경험은 네. 해보기. 네. 이렇게 쓰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 부사구가 있잖아요. 네.